저는 전주에 살고요. 장덕임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는 지금 한 15년 정도 횟수로 하면 그 정도 됐는데 맨 처음에는 파랗게 다리가 힘줄이 올라온 것처럼 새파랗게 전체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게 됐어요. 그동안에는 진짜 솔직히 세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한의원이고 어디 뭐 종합병원이고 거의 좋다는 병원은 잘한다는 병원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.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나중에는 새파랬다가 염증이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술목인가 그런 거 났다고 그럴 정도로 그냥 저 혼자 뭐라 고 그럴까 그거를 염증반은 겉으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고름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피부과 종합병원 피부과를 찾아다니다가 거기서는 뭐 약이 없다고 그래서 전전금급 이제 옆에 지인들이 무슨 약을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또 먹어보고, 진짜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뭐,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봤지만, 뭐 모르는 의사선생님도 뭐 희귀병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, 특별히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한의원도 다녀보고, 뉴마라크 잘한다는 원장님을 또 찾아다니기도 하고, 뭐, 종합병원, XXX 병원, 뭐, 여기 XXX 병원, 서울에, 뭐 저는 그, 또 다녀보고 많이 다녔어요. 네, 청피반 혈관이요. 제가 원래 좀 드러나게 입는 옷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체가 주로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. 사우나 좋아하고 사우나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야 되고 그래야 좀 몸이 좀 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우나를 거의 매일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꼭 짧은 거 입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여름에 한여름에도 이거 짧은 거못 입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염증 때문에 남들 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우나 같은 것도 못 가고 거의 이제 집에서 거의 이제 안 보이게 긴 치마나 긴 바지 그리고 진짜 거의 많이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파랗게 그 청피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맨 처음에 파란 증상만 있다가 나중에 한 5, 6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염증으로 나타나더라고요. 맨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. 이제 파랗기만 했었지, 전체적으로. 나중에 이제 서 있으면 까맣게 되기도 하고, 거의 이제 진한 청색, 그렇게 있었어요. 이제 제가 마음껏 그냥 어느 사람들이 보듯 그냥 내놓고 다리를 내놓고 다룰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사우나 놈들한테 그냥 남들한테 보여도 창피하지 않, 않아서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. 제가 8년 동안 그 알론 동안에 너무너무 진짜 살고, 어떤 때는 이제 이 다리가 없었으면... 좋겠다 는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차라리 남한테 보여주는게 되게 너무 싫고 또 이런 병을 이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저게 뭐 자기들한테 네 혹시 전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보여주는 것도 진짜로 되게 싫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제가 좀 먹뿌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전에는 이제 이제 무조건 감추고만살아야 돼서 되게 슬펐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너무너무 살기 싫었었는데 이 절한테도 희망이 되는 그런 병인이 되었으면 한 바람이